영화 마션은 2030년, 우주비행사가 화성을 여행하는 시대를 상상하며 만들어진 영화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나사의 과학자들은 앤디 위어의 소설 3001년 최후의 오디세이의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나노 튜브를 이용한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다녀온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미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이야기와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누군가가 미래를 상상하여 기술을 구체화시키면 그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과학기술자와 위대한 창업자들이 그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와 창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차 산업 시대니까 사회 변화를 주도할 만한 미래 유망 기술을 예측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수립은 국가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더 이상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모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기술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오늘날에는 기술 간의 융합으로 진화되어 전반적인 혁신과 변화의 가속도를 높여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까지 불러일으켰죠. 세계경제포럼의 크라우슈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경제, 고용, 사회, 정부의 형태까지 망라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대기술발전의 패러다임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각기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CT융합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기술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국내외 대표적인 전문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는 핵심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 유망 기술을 예측해보면서 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미 활동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26살 청년 첸정상은 시속 30km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높은 내구성을 지닌 전동 스케이트보드 스타리보드를 개발한 창업자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보드 모임에서 가볍고 내구성이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몸소 행동으로 옮겨 스타리보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지만 신차젠 해커스페이스에서 곧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엉뚱한 상상력으로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개발을 하는 곳에서 말이죠. 그들을 통해 첸정상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스타리보드가 탄생했습니다. 스타리보드는 다른 스케이트보드와는 달리 리모컨으로 3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모터 배터리가 바퀴 안에 있어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드를 만든 청년들은 스타리보드에 관한 홍보 영상을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한달 만에 우리 돈으로 약 7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0일 동안 자금을 모아 설립한 회사에서 취미 활동을 창업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이렇듯 기술사업화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아이디어만 있다면 손쉽게 기술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아두이노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등장하면서 시제품 개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생태계도 생겨났는데요.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메이커들은 설계도와 더불어 제작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방과 공유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베타적 관리와 경쟁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자본적 시장과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아두이노는 무한한 기호를 회사의 로고로 사용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사명을 표현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2차 변형시킨 아두이노를 생산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두이노는 기술사업화의 문화를 재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기술사업화가 중요한 이유와 팁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기술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사업화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가 모여서 비싼 기기와 고난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단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단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갈 때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기술과 시장과의 간극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비유하여 기술 창업, 기술 투자, 기술 이전의 관점에서 논의됩니다 기술은 새로운 창업을 창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사라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 개발로 사업화를 시도했지만 생존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이때 기술 사업화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기술 사업화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많은 초기 창업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사업화의 역량 부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 의하면 기술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서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과 경쟁하려면 기술은 하나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통한다는 얘기겠죠. 특히 최근에는 100여 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 연계되어 국가 기술사업화 정보망의 구축과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정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 창업자들은 그러한 정책과 자신의 사업 계획에 자만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민간주도 기술 창업 플랫폼으로 팁스가 안착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급 기술 인력들로 하여금 벤처 창업 도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팁스는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4 스타트업의 약자로 정부와 민간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고급 인력이 창업 자금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기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기술 창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 기업의 성공 회수 자금을 재투자하고 엔젤 투자 시장, M&A 시장, 벤처 캐피털 후속 투자 시장도 활성화하는 등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최근에 아주 핫한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의 ICT 스마트 패러다임의 사회에서 기술 융합이 가속화된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등의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가능성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원하는 답을 다 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발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기술 기반 창업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